천부 천부 춤춤부 아가셔 천부 악절납천부 안발납천부 비라 천부 발절납천부 아루아천부 안 모촌부 살도 모촌부 살도 내라 모촌부 위바루가 철고 춤무 보셨 모촌무 내어라 천부 얼랄려 삼무디 달라 천부 찰나천부 비실바리여천부 쇼샬로랄바천부비여자수제맘미리암미점미삽결없시 삽결납시리 치리시리 혈날보벌날발날비리벌날비멀날저로 니달리 혈날달리 저저저저히리미리 열타탑기탑교루 달리달리 미리 머대터대구리 미리 양규주더비 <목소리> 벌리길이벌어길이 규차션미리 징기둔기둔규리 후루후루후루 후루 구루술도 미리 미리 자더러 히데후루 후루루 춤부 춤부 춤 춤부 아가셔 춤부 박결합 춤부 엄벌합 춤부 비라 춤부 발결합 춤부 바루가 천부 단모 천부 설도 멋천부 살도 내라 멋천부 비바루가 철보 천부 우 보셔 멋천부 내연 아천부 벌랄려 삼무디랄라 춘부 알라천부 비실바리 여천부 쇼샬도롤바천부 비여자수제 왕미리 한미션미 잡결없시잡결 나미 시리 치리시리 결랄보벌로벌랄디 길이 볼날 비 볼날 저러니 달리, 헐랄달리, 벌어, 저저저저, 히리미리, 이결타, 탑기, 탑로 달리, 달리미리, 너대. 어대구리미리, 양교, 주더비, 열리 길이, 벌어, 기교, 처, 션미리, 진기, 둔기, 둔규리, 빈자더러 이리 후루 후루루 춤부 춤부 춤부 아가셔 춤부 박열납 춤부 안발납 춤부 비라춤부 절절라침부 아루가침부 담모침부 살더모침부 살돈니라모침부비바루가절보침무 보셨모침부 내여라침부 벌랄려 삼무디랄라, 첨부, 찰라, 첨부, 비실바리, 여 첨부, 셔잘도랄바 첨부, 비여자, 수제, 만미리 담미, 션미, 잡결납 시, 잡결랍, 미스리, 치리, 시리, 결날보 벌랄벌랄비, 히벌랄비 흘랄저러니 <뭐랄> 달리 흘랄랄리 보러 저저저저희리미리 열다 탑기탑규로달리달리미리모대 더대 구리미리 한규저더비 열리기리보러기 규차슴미리 진기둔기등규리 구도호도구루술 도미리 이리데 미리데, 미리데 빈자더 허로 히리후루